다 끝나고 시킬게요. 오늘 촬영 어떠신 것 같아요? I'm t 아 r e d So, 이거 부끄러워서 지금 그때 촬영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, 그거